저번엔 보트로 가다니만 소리.. 소리 그냥 끌까? 아? 어? 귀찮아 위카 픽? 거의 소리가 너무 작아 뭐야 넌.. 애청첨 없다 가자 안녕하세요 야이 사람 우리.. 우리 죽였다가 망한 사람 어, 했다. 우리 이 사람 죽였었는데, 아,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고고고 오고, 아... 고 오고, 오기서 누군가가 어 감염이 되염이되 그 전염병에 감염되거든요. 아 왜요?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죽고않고 그... 예. 일정 시간마다 얘가 재채계를 하면서 빨갛게 된 구역에 들어있는 사람을 감행시켜. 엥? 어, 그런데요. 오세요, 오세요. 예, 어디로요? 예, 나오세요. 아, 네. 아빠. 이거 다니다가 따라가... 아, 나오, 다냐인 것 같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화로 켜지면요, 그, 그 앞에 있으면 치료돼요. 그렇군요. 박란절버 여기 아마 티리나 왔잖아요. 어? 그거 하는 거다게 하시면 돼요. 뭐가 나온다고? 그 보스요. 아마도. 뭐야? 뭐야 뭐 여기? 어 이건 내 거래. 딱 <웃음> 다기 동굴이래. 오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스레 아니 누가 봐도 근데 다기 가기, 가기 싫게 생기지 않았어? 아는 거 아니야, 저기. <웃음> 어, 그럼 됐어. 그래서 공테이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딱딱 딱 봐도 버스 자리 좋은데. 안허 <웃음> 거야. 나오지 마. 아. 살짝 미끄러지는 거 아닐까 어, 그러네? 살짝 킬로이다, 오지. 오, 살짝 그렇다. 아, 진술성 보자, 지 마. 아, 못 가. 왜너 혼자 가? 어, 갈수 있다. 쟤가 보스는 나중에 나오나? 모르겠다. 어 얘.. 다니엘 어, 어딨어? 캠파이어다. 다니엘같이 생긴 놈어제쓴 다니엘? 어라 같이 앉 차. 그래. 얘네아너 얘는... 추워보이지 않냐? 야너 너무 추워보여. 나, 나 무릎도 까졌어. <웃음> 와.. 난 그나마 좀 따뜻한 편 아닐까 이제 돌아다녀 어, 볼까 꼼탱이 있나? 이탱이 꼼탱이 어? 쟤 지나갔잖아 오 어, 뭐야 우다나다나오고 지나갔잖아 그치? 야, 뭔가 그치? 좀 저기 보였는데? 쟤에서 우다나다나하고 지나갔지 않았어? 뭐야? 나왔어 뭔데? 뭐야 다들 다들 어디로 갔는데? 거기 다들 어디갔어? 야 우리 사람 대폭 줄었다? 어디갔지 다들? 따라가는 거였어 얘 사람들 다 어디갔지? 야 탭키를 예, 눌러봐 거. 아니 사람 많은데 우리가 길안 따라가서 그래 아니 탭키를 눌러보라고 아그수난 어. 어디 안 보여서 갔다는 줄 아네 뭐야? 누구 야! 야 같이가 거의 집 가는 길 들어가 에서 가면 가면 나오나? 오죽다 사람은? 어 왔다 나 가만 되면 어떡하지? 아 아무튼 가만 되면은 사람 줄기에 그 사람 최대한 안되던 도록보니까 어떡하더라? 아좀 멀리로 좀 가야돼 어 밖에 좀 비오네? 응 그래? 밖에 비오잖아 아니 지금 지금 막에이 저기 게임 봐. 아 그러니까. 요. 아자세 보니까 보인다. 어, 알아. 됐어. 됐어. 어떡하라고? 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음. 앉자 앉자. 피곤해. 어? 너 누는데? 아 우는 거구나. 미안 웃는 건 줄. 뭔 아, 나 소리야. 아 웃는 줄 알았어. 우는 웃는 건데 웃는 줄 알았어. <웃음> 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누구 춥지 않아? 응. 밖에 나가자. 에이 누가 누워있던데? 야 같이 가 다들 여기 누워있다는데 어, 어 뭐야 아 이거 이동할.. 원이 이동하는 거구나 어 헉? 뭐야 끌려간다 아 그래? 왜끌려가가만 있어 어 그러게 그렇잖아. 저기 그 보라.. 그.. 갈색 머린지 보라 머린지 모르겠는데 나어무튼뭐 있던데 근데, 노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 멀리. 여기 있죠? 없는데? 저기 있나? 야, 그만으로, 시끄러워. <웃음> 없나, 시끄럽네. 어, 저기 있다. 누구냐? 갈색인가? 어, 누구야? 갈색이야? 보라색이야? 누구냐? 어, 보라색이다. 그래서, 저거 치는데? 으아 <웃음> 어 라이트닝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어 오가 안돼안돼어안돼 튀어 안 돼. 오어야 집으로 돌아가 튀어 튀어 튀어 정세 어, 튀어. 아 오, 번개. 야, 따라, 어느 나, 어. 어, 그 어! 으아! 어! 조심 오! 오! 어 야, 이거 번개 우리 따라다니나 봐. 저기. 야. 오! 어 으아! 오, 삐아 왔어. 나안따라다행니 차에 내가 가는 되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럼 아픈데. 같이 앉아있자. 그래 오. 어 좋아 어. 아추아나한대 맞았어 안 맞았어 다행히아 부럽다 아 이거 나중에 부, 무조건 이거 피 적으면 안 좋은데 마지막 겁나 무거워 막 쏟아지던데 안돼 오 뭐야 뭐야 왜저 하얀 네, 뭐? 뭐야 얘좀 전에 여기 하얀 원이 막 여상은 왜 이렇게 어, 야, 베이컨 죽었어 어? 야, 왜 죽었어? 베, 이컨 쪽에서, 아니, 하얀 원이 위로 왕 하고 퍼지더니 베이컨 죽었는데? 뭐 몬스터 했어? 뭐 샀어? 아니템네 뭐야? 베이컨 죽음 아. 야, 왜 아.. 왜 가방 밖에 모르겠는데? 아까 꼭 채워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웃음> 아, 뭐여? 어떡해, 우리 뭐야, 서있대, 게이트에 뭐? 게이트에? 게이트에 뭐가 서있어? 어이! 도망간다, 어디가? 아, 가는데? 나, 앉자 나, 나. 무슨 일이야, 이거? 몰라, 그 아까 그 초록인가, 껌레인가, 그달령같은거 아, 그래, 나못 봤어 근데 베이컨 왜 좋았지? 그러게어어어 oh. oh. oh. oh. 아침인가? 어야불 아침 oh, 꺼졌어. 안돼. Helicopter don't return until tomorrow i g h I must sure, e t h e n 오, 야 뭐야? 징이야? 뭐야? 아, 직에키 뭐야 아직 그, 이 어? 야, 어, 야, 안 떨어져, 돼! 도저! 져저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리저 도저! 도 떨어져 떨어져 저리리리리 떨어져. 안돼! <웃음> 떨어져 떨어져. 나 최대한 떨어져 있거든. 여기서 누가 여기 있으면은 가는데. 어 미안해. 내가 걸릴까아 근데 못 걸리는. 아니 내손야 아무나 걸려도 나나피나 나 피가 아니 걸리는 게 이게 너 호, 호,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고 너가 사진게 아니야. 아씨 망했구만. 이따 불 생기면 우리 이거 와야 돼. <웃음> 이 운빨 많게. 또. <웃음> 이 상황이나 지금 이 어? 이거 주, 주워야 돼 이거? 아닌데 이거 나중에 불지켜질 거야 아마. 이따 불지켜질 와. 나피나피 나피 엄청 많이 달았는데 생각보다. 씨. 어, 비 많이 오다. 어, 깨 버리네. 바이플레이스. 나무 좋아야 돼? 아, 야너 너도 주러 와. 어. 좋아야 돼 너도. 그래야 돼. CS. 나중에 보자. 알겠어. 나중에 보자. 그래. <웃음> 와피 완전 야. 많이 달아 괜찮아? 몇인데? 나 여기 봐봐 오야 이름까지 다 갔네? 나 진짜 이름 가까이 왔어 이거 엄청 달아 생각보다 이거 진짜 기침 하다 죽겠는데 나? 오드 나냐? 어 우드 저기있다 줄게 오 우드 보인다 여기 어, 야 하나만 저기있다 사랑해 줄게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나가 있을까 저기 <웃음> 가 있을걸. 아 얼른 가. 여기 가자. 가면은, 이거 낳나 어, 불, 불, 불, 가까이가. 그냥 의자앉지 말고 바로 가까이가? 아니, 그냥 불. 어, 됐다. 오, 어. 오케이. 아, 내 피. <웃음> 나 이름, 있다. 이름, 이름 이미 넘어갔다. 에레, 에레, 바늘, 어나 지금 피가 살짝 노란색 정도 될것같아으푸들악푸들으푸들악 차라리 내가 걸으걸 그럼 니미랑 비 으악! 을맞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다섯명 그대로네? 다행이다. 그러게. 지금 밖에 뭐 나오던데? 엥? 어딨지? 언제 오냐? c s 슨이라면서 언제 와? <웃음> 야 c s 슨이라며 근데 이거 너무 진행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소리 싫으니까 뭐야겠다왜 여기 왔어, 근데? 그러게. 뭐야, 파쿠르 나가야 돼? 어머 나 파쿠르 싫은데. 오, 어, 야, 흔들는데 어? 야, 뭐야? 안 돼. 진짜? 야뭐왜이안 돼. 베개로 여기 막아 버리면 어떡해? 눈이야. 어? 눈이었어? 돼. 응. 베게를 막.. 얘왜이 베게가 많아? 진짜 베게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아니면 미안합니다 아니면 꿈꾸는 건가 우리? 와.. 꿈엔딩 <웃음> 아 근데 왜? 뭐좀 가로맞지 않았어 나의 시에서 되게 약간 진행이 살짝 느리긴 한데 그래서 더.. 아니 형이다 <웃음> 배고파 배고.. 안돼! <웃음> 배고프면 안돼 안돼 못 먹어? <웃음> 우리 아무것도 안먹긴 했지만 s o m e t h i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 우린 죽을거야 One lady can... 누가? We don't need The only way we can survive. n b o g a k o n m o b n 미미미미미미 미, 미, 미, 미. 오케이 미 아니 캔슬해도 안돼 너무... 오야 어, 어 결론적으로 독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식인이었어 와우 어떻게 미안다 너팔 먹는다 야 잠시만 야. 아니 정말... 이거 뜻이 애매하잖아요 누굴 간식으로 먹을까 아니었을까 어 그런가 스낵 어쩌고 했으니까 누굴 간식으로 먹을 거 아니었을까? 야 조상 후드티 먹는다. 야내 후드티 맛 없지마. 내 후드티 머내 후드티, 어, 후드티 맛 없어. 나는너 <웃음> 네. 머리카락 먹고 있어. 머리. <웃음> 세트야. 어나 사야 돼. 아무 무가 뭐, 맛있어 친구. <웃음> 야. <웃음> 왜 내가 말하냐고. 내가 말하지마. 이런 우상 깨지잖아. 쨍그랑, <웃음> 축하합니다. 야, 미안하다. 아, 축하합니다. <웃음> 미안하다, 이거 몰랐어. 아, 누, 누굴 간식으로 어? 먹을까 네 야, 파쿠르. 축하합니다. 절 맛있게 드셨군요. <웃음> 파쿠르. 파쿠르. 파쿠르. 파쿠르. 파쿠르. 파쿠르. 왜 파쿠르. 야, 마이카트. 아 겁나 크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제발 꼭 우연 아니구나 야한녕도왜 오겠어? 아니, 왜 여기 있어? 있어 근데 야 친구 버리고 어디가 <웃음> 야 우리 실수 캔슬이 먹었다고 <웃음>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날 먹어버렸잖아 나들아 근데 솔직히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아 i n g to go to the h o u 어, 한명 어디 간지지 세요 아, 진짜. 아, 진, 진짜, 웃기지. 그, 한 명이 뱃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요, <웃음> 요, 그네 뱃속 명의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뱃속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e m t l a r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냐고. 또. 아, 하마 또. 아, 괜 지금 제가 먹혀 죽는 도중에도 이젠 어. The night is i s j u s 아니, 잡아 먹었다 그냥 말해. 여게. 야, 데려가 야, 너게 어, 그... 아니야? 야, 진짜 빠르네 야들 찍라 지 f o s s e 아 시작부터 번개맞고 병걸리고 먹히고 난리구만 이런 <웃음> <그런> 뜻일 줄몰랐어 <웃음> <웃음> <웃음> 그래 내가 니 오른팔 먹어 맛있었습니까? 먹겠어요? <웃음> 아 오늘 처음 먹기로 는데 <웃음> 처음부터 시 나고 난리야 아미들 요소 어디... 아 어디갔어 어유 내기야 마른 삽어 창문 창문 봐야지 창문 야우순이라면서 언제 와야 <웃음> 시우순이라면 시우순이 아니잖아 <웃음> 내생일이더래 처음부터 케이크로 캔슬해놓고. 오이 오이씨. 어, 미안. 미안. 안 아, 했어요. 오이씨. 오이씨만 하려고 했는데. 님. 예. 그래서 아이씨만 하려고 했는데 뒤에 파리 나와버린 아이씨. 아 뭐야 짝대기는. 와, 짝대기. 롤린. 얘 짝대기는 마티포즈다 이번 롤린얘 약간 그... 수... 그거 하지 않아? 그그 뭐였지? 수위 준비였나? 그 경비 경비원 있잖아 저거 <웃음> 뭐야 저는 폭발하더라 야 따라오지 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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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 오 롤린 쏜다 쏜다 에또 폭발한 건 맞은데 예 근데 왜 쟤는 가만히 있냐 그러게 너무 어려울까 봐 그런가 오, 오 응. 쏜다 쏜다 이제 자꾸 도망가냐 <웃음> <그냥> 자기 자신하 <웃음> 뒤로 들어간다 오악 썬더 썬더 그래. 네 오지마 야화염 화요. 아니 화염에 그거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 어화염끝 오악 <웃음> 오악 야야 둘밖에 오와. 안 남았어 오악 야 터트리지 마 아 으쌰 要要지마어야화염은좀야 <웃음> 이걸 피하네 아. 아이고 으씨야 이젠 같이 공격한다 어要다 어. 어 야, 엔딩 엔딩 오케이 야, 두 명밖에 없는데? 으호! 음. 아. <웃음> <웃음> <됐어. 웃음> <웃음> 무슨 소리 들려는데? 야, 그 잡힌다. 야, 따쳐라 이름? 야, 근데 난좀 춥다. 네, 그... 야, 그냥 마취하고 죽여주지. 근데 저 밑에 물감은 우리 사는 거 아니야? 대신 기쁨을 죽는거야 안녕 가족들 야, 근데 좀 로븍스 했다 w i o u t t way you o a l l e 이거 물리적으로 수 있어 이병네 로블럭스니까 <웃음> 근데 너 귀엽다 이... 하고 있는 너무 야, 귀여워 야 I'm yeah. u t w is there a oh, line here? o n t you put a e n t a o t e Yeah, d o n put a e n t l o e n i a I e m sorry I k e e you o leave my car. I know how hard it is. Yeah, a let us s o n g n y 아, 징그러워서... 벌기어 oh. 우리가 대신 희생한다, 야호! 헵! 다다다다다다다! 이, 이! 뿡! <웃음> 약이있었잖안 돼! 안 돼! <웃음> 오, 자라안 돼! 빠이! <웃음> 캠핑 와예예아 얘들 소리 컨티넷 야 어디까지 할 건데 이거 <웃음> 캠핑 오는거 아니야? <웃음>